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모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M 아이린입니다 아. 네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특별편 두번또 라이브 방송 두번 해서 총 4회 동안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또 지난 라이브 방송 때 혹시나 이제 몸과 마음이 어, 좀 지치고 아프지는 않았나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<웃음> 네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만큼 또 밝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 전해주신 만큼 모험가 분들께서 활기찬 금요일, 또 힘찬 주말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또 물론 종료될 이벤트와 삭제될 아이템 소식까지 꼭꼭 놓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첫 출시 기념으로 진행되던 이벤트들이 종료되네요 네 더불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GM의 선물 상자 등장 아. 이벤트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<웃음> 이게 블랙펄도 얻을 수 있고 좀 좀처럼 좀 보기 어려운 심면수정까지 음. 얻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다음주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려고 합니다 <웃음> 네 맞습니다 이 신성한 나뭇가지는 삭제가 되네요 신성한 나뭇가지 수집기간은 이번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서 네. 종료가 되었고요 또 교환기간은 다음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니까 혹시 가방에 보유하고 계신 신성한 나뭇가지가 있다면 꼭그 전에 사용해주세요 사용해주세요 이번 주는 모험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? 이번 주 가장 도드라졌던 건 아무래도 편의성 개선인데요 음... 우선 퇴고등급 장신구와 연금석을 만드는 데 쓰이는 청금석, 또 잿빛 영혼, 반란의 고리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제작식이 추가됐어요 어떤 재료 하나가 너무 많거나 어떤 재료가 너무 부족한 그런 음.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많이 완화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. 저는 이상하게 재빛요원이 항상 부족했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치 저장을 더 많이 할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이게 이제 검은사단 라이브랑 오아시스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또 클래스 밸런스 업데이트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렸었어요 아, 네네네. 쉐도우, 음. 다크닉스 모음가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이런 개선은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선하고 말인데 태양의 전장에서 좀 발생하던 현상들 혹시 어떻게 됐는지 중간 상황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? 태양의 전장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하면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아, 네. 네, 첫 번째는 상태 이상 효과를 받고 있는데 부활 거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현상. 음, 네. 두 번째는 간헐적으로 부대장의 검이 사라지는 현상일 음, 것 같아요. 우선 전자는. 지난주 패치노트를 통해 안내드린 것처럼 오류 수정 항목으로 들어가서 네.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? 네,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네. 지금 수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, 힘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아, 아, 혹시 현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개선이 안 되면 어쩌지?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안내해드립니다 또이 수정되는 내용은 패치노트로 또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주시겠죠? <웃음> 그럼요. 네, 불편을 끼쳤던 오류 수정 소식 뿐만 아니라 보험가 분들께 더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안내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은사당 외에도 이제 매주 점검 때 격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아시스 또 우리 에이든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일타가서 시즌2 등등 여러가지 이벤트들과 영상들 저희가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아이린은 또 다음주에 만나서